할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냥 눈을 쳤어 안녕 여러분 네. 그 오늘은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눈을 오진 않고 어제는 스키를 타느라고 조금 피곤했는데 쉬는 날인데 할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빨래를 좀 널어보려고요. 알죠? 막 이렇게 슉슉 이렇게 내려오는 거. 그렇게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빨래를 가지러 같이 갈래요? 머리를 제가 여기 스키장 오기 전에 좀싹둑 잘랐거든요? 근데 지금 좀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. 지 머리. 롤롤롤 마저 널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. 아, 어렵고 아심심한다할게 없어 고데기를 시켰는데 머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고데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할걸다 했는데도 할게 없어서 광릉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안녕하십니까 발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진상 고객들이 오시는 거 알죠 아 그래가지고 아주 전 영상에 나올 거긴 한데 아직은 안올렸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한 번은 진짜 울었어요 엄청 마음이 너무 너무 슬퍼 가지고 울었어요 쌓이다 쌓여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저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제가 지금 몇 시? 지금이 3시 반이거든요 강릉에 가야 돼요 휜게 아니고 강릉까지 일단은 잠밟고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춥다 오늘 마이너스 십몇 도래요 어쩐지 춥더라 심각해 아. 어. 엑대 엑떼 엑 술을 마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7시 반인데 아직 술에서 절견느낌는데 운동을 받서 운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물과 함께 알분지아 리조트 근처에 있는 운동하는 코스에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련된 것 같아요. 좀, 괜찮은 추위에요. <웃음> 세 바퀴 돌고, 들어가서 한숨 자고,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대박! 괜찮아? <웃음> 싫어, 싫어, 싫어. 갑니다, 대박이에요. 아, 맞아, 맞아. 맞아. <웃음> 네, 거래두해 하자 어디 스키트에서 네! 저 코로나 검사는 처음이에요 저 약간... 아니, 저, 저 <웃음> 걱정이에요 네, 네 번째 검사 왔는데요 서울 <웃음> 살아가지고 네 아, 먼저 서실래요? 네. 아, 너, 양말 신었는데 너무 짧은 양말 신었나봐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요. 강원도의 추위를 몰랐나요? <웃음> 그렇지 맞아 대박이야 이게 뭐야 휴지 도 먹었네 <웃음> 아 이거 뭐야 진짜 강동주도 있어요? 엄마 아빠 언니들 현아 이거 빼봐 여기 안에 넣는 거동생해놓은거 맞지? 이거 해봐 <웃음> 제가 오늘 일한 거 처음으로 대전 내려갔거든요 차들어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, 잠깐 쪘다 놓고 어, 고마워요 대전이 어디야? 대전이요 대전 서울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 아시죠? 아 네네 우 서울 가는 게 지금 7곱시찬데베이이에요다음시 8시 8시부터 해야 되는데 8시요? 네아 그거는 지금 서울역 k t x 거 갔다가 3번 3번 3번 3번 어디야? 아 음? 3번이 어디지? 까지 <목소리> 7번 데이트. 지금은 10시입니다. 얘기 대전요. 대박, 대박이야! 미쳤어. 여기 올라고 제가 7만 원을 썼어요. 7만 원을... 얼른 가족들을 만나서 집에 가보려고요. 아빠가 데이러 와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11시고... 아, 아빠다! <웃음> 아빠! 好